생각한 거구나. 아니야? 아니요 어, 뭐야? 졌네 <웃음> 이거 왜안다야 어, 어, 야. 뭐야? 야, 방송 게. 예정이야 왜? 그좀 기다려봐 딜레이야 너네 폰이 너무폰이라서 그래 다다다 누구야? 누구야? 설마 니님아 누구야? 진짜야 댓글대로 이그 대박 대박 헐니게니 아니, 아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이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모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되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모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한테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도 아니, 아니, 아니, 야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웅이 었냐 아, 여기에 에어컨어져 있어. 아니, 안경이 쁘다 나는? 아, 그냥 저 이쁜 거 같았어요. 한국에 와서 제안한 거말니야 안경이 아닐까? 아, 안경이 나아요 아니, 안경이 이쁜데? 그런 댓글이 없는데. 아니, 안경이 이쁜데? 어, 똑똑한 거를 아냥이 이쁜데? 어, 맞아, 맞아. 오늘 아쉽지? 안경이 이쁜나 오늘 생일인가? 아니, 아니실까요? 창신 맞아. 다안거이냐 안 아, 안 어, 뭐 아,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기이 이거, 있어 이블루라이트 차단 아, 안경 이거, 아, 이블루라이트 이거, 이거, 즈 차단 안경 블루라이트블루라이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빛나 아니 어... 형이 볼때좀 어, 어, 얼굴이 형눈 건강이 잘. 근데 이제도 룰라이. 그러니까 이거 핸드폰, 샀었는데, 핸드폰 많이 보면은 필요하대 아, 근데 안 어, 아, 써? 야, 자기 전에 자기, 형이... 자기, 형이... 자기 딱 쓰기가 좋아. 아니 이게 자기, 자기 전에 핸드폰 보자 어두운 데서. 나 봤어. 근데, 근데 뭐. 자기 전에 두가 안경을 쓰고 있냐고. 예전에 형모자왜 거꾸로 써네어 패션입니다. 패션. 아 맞아. 내가 보는 게 아니야. 아니 요즘 앞으로 쓰지 않아요 왜? 왜? 이게 여기 이렇게 책이 있으면 걸리적거리거든요 일단 승민이 안경이 너무 귀여워 귀가워 이거 이현이가 비교해 줬어요 아, 아 진짜? 어. 어 승민아 진짜 귀엽다 귀엽네 <웃음> 조만간 꿀텔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어그래 <웃음> 승민아 왜끼부려 카메라에 뭐야 <웃음> 김승민이 끼부렸다는데 카메라에 뭐? <웃음> 뭐였어? 승민이가? 너 승민아 왜끼부려 <웃음> 카메라에 이렇게 왔어 아 네. 존재 자체가 그렇겠냐 난난 존재 자체가 끼인데 되게. 어존재 우리. 우리 멤버들 사랑한다 어, 우리 멤버들 사랑하자. 멤버이 응, 응? 응, 응, 응. 사랑한다, 장빈아 <웃음> 어, 야, 고마워. 지성아, 약간 어. 안녕. 아, 해. 아니, 댓글 보고 있었어. 아, 오늘 중복이래. 댓. 중복? 응. 오늘. 네. 어, 네. 아, 중... 당먹는 거당먹날다 아, 아, 같이 아, 여기서 치킨이라도 그래. 시켜먹을까? 당먹는 이은 중복이야? 말복 아니고 오늘 중복이야? 영복은? 영복은 여기 있습니까? 아 영복은 여기 있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너무 정수리만 보여주면 안 돼요 이구야끼좀 아, 아, 아, 아, 아, 물어봐 네. <웃음> 진짜 끼를 보이주면이이이먹은 양말이야? 아니, 머리 완전 동그라미야. 귀여워. 봐봐. 방금 지나갔어. 봐봐, 지성아. 아니, 아니 어디에요? 이걸 좀 봐. 아, 그래 <웃음> 아, 아, 아, 너무 아, 댓글 보이시 아, 댓글 보이시나. 아, 그래? 보이 아, 댓글 시나 아, 댓글 시나 아, 그글 보이시나. 아, 댓글 보 아, 댓시 아, 아, 아, 근데 왜한이하는데붙었는 <웃음> 다들 이야, 와 창민이는 반바지네. 오야 어? 어? 뭐야 오야. 어. 야, 반바지 안 입잖아. 니근 요즘 진짜 반바지. 요즘 없잖아. 요즘 에 반바지. 아, 맞아. 요즘에 반바지는 게 아니고. 왜? 이유가 있어? 딱히 이거 없네요 그냥 편하더라고요 맞아, 겨울에 제일 편하나겨울에 진짜 편하네 그리고 우리 샀던 아, 그 엄청 얇은 거그거가안 입고 다녀 잘때 반바지 형 편해서 아, 맞아, 아, 아, 사실 반바지 형이 편거아 편하던데 반바지 아, 그리고 그거 드디어 버렸어요, 뉴욕 버렸어? 버렸어? 승민이한테 인증하면서 버렸다 드디어 버렸어 승민 아, 야, 승민아 나 이제 버린다 이제 언급하지 마라 3년 있지 않데 3년. 3년? 3년? 3년 아니, 자아 3년? 4년? 4년? 2년? 2년? 2년? 2년? 2 2년? 아, 이년언년2 몰라 뉴욕 처음 봤을 때헤스때 뉴욕에서 거야? 그리 케이코냐 케이코인 케이코인 같다. 한적거 나도 학교 신터오년 그, 그, 동안 입고 있어 살짝 그때였네 형이가 뭐냐 내가 모든 I love o 다. 아들 아터을때뭐 입지? 찾아가면 또 진짜 맞 근데 처음터 다시 아나스하대야 뭐? 안경파, 비안경파인가요? 왜요? 아, 아, 아, 맞안경요 비안경 어? 안경파, 비안경파예요? 안경파 썰 안경파 지금 어떤 가지 아, 아, 안경 쓰아 이쪽에 타 이쪽에 타야 왜? 난 에너로기파 죄송합니다 부몇 가지 할게요 어? 이리 와, 이리 와 진짜 가니까저 야, 그버이스버버스뭐뭐 어제 본게 이거구나 이게 뭐지 아유 아, 아 이게 뭐다 버즈 버즈 네. 아 네, 그그 그거 있어. 같아 버블 그, 말고 그, 버즈 아유 그, 그그 그, 아, 그 아, 디지몬 그 디지몬 카드 듣는거 우와 이뻐 디지몬 우와 자이거 아, 뭐, 뭐, 이거 자, 이거 뭐 어때 이게좀 갤럭시 자,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여기서 디지몬 한 마리 아니 잠만 아쿠모 디노 아니면 아니면 그레이모 어? <웃음> 이거 씨 슈퍼 이 친구 진 마지막 영상이야 아, 아 맞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 네. 네. 아니 없어 이거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왜, 왜 얼마 안 됐어? 이거? 아 참새 아,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너무, 너무 다 이러고 아, 있거든요 아그 <웃음> 얼굴도 보여주자 안그렇창빈아다타이서고 보여줘 보리잘 쓰면 이거 형면 보여줘 가까이 캐세 얘들아 화면 틀어졌어 화면 틀어졌단데 맞아 결격시죠 그아 그...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우리 그때 그 서핑 그거 영상 나온 거 있잖아요 응, 거기서 응. 제가 아이폰을 들고 있어서 스테이가 내가 줏대 없게 아이폰을 바꾼 음줄 알더라고 아직 결격시 쓰고 있습니다 아야 진짜 멋있다 아, 진짜. 진짜 예쁘게, 예쁘게 생겼다 어제 무시하지 마 얘들아 뭐 무시할 점은 는데 나도 써져있어요 나도 근데 무선오프 다 써봐 그거 무선오프 다 잃어버려줘 형형 언제까지 보여줄거야? 어그만해라 리드몬 돌아가! 언제까지 보여줄래? 근데 되게 멋있다 근데 이거, <웃음> 너, 이거 고리 잘 쓰면 진짜 안 잃어버릴 거야 <웃음> 근데 고리를 내가 일부러 안 잃어버리는 면 고리를 샀잖아요 샀어요. 근데 바지에 고리를 달지 없더라고요. 엔지예요. <웃음> 아 아, 근데 고리스 뭔가 아니가고 고리? 아니, 그래. 네. <웃음> <바지에> <웃음> 있네.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어니 아니, 아니, 아니, 어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니 아니, 아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니 아니, <웃음> 어. 니 아니, 아 아니, 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밥 <웃음> 먹었어 얘들아? 네 네 좋습니다. 분명 또다 다른 거 먹었고요. 아까 점심에 뭐 모자이드 다루는 불과 두 시간 전에 불과 두 시간 전에 밥을 먹었습니다. 어한씨못 뭐 드셨어요. 맛있는 국밥을 먹었어요다어민씨못 뭐 드셨어요. 아, 네, 네 현진 씨못 뭐 드셨어요. 짜이국 <웃음> <웃음> 짜 들었어. 짜이국 들었어. 짜이국 뭐한다고 합니다. 승민이는 예 현진 씨뭐 먹었어요? 마라탕 먹었어요마라어 마라, 먹었어요. 마라 마라. 마라 마라. <웃음> 뭐 하냐? 뭐, 이뭐 형은 뭐 하는 거지? 아이가모자이 다루는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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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갔다 나는, 갔다 갔다 나는 갔다 지하철 먹었는데. 지하철? 지하철. 나소 어. 야소야 아, 어, 네. 오케이. 저, 네. 우리 창미이뭐 먹었어요? 나. 저요? 네저아또 이런 말 되는지 네. 뭐랄까. 치계를 먹었지. 또 닭가슴살 먹었지. 아 제기국밥 먹었어요. 아 제기국밥. 어오 제기야. 제기야. 국밥, <목소리> 돼지국 <목소리> 그럼 이 <얘는> 형이 뭐 먹었어요? 돼지고기 <목소리> 국밥. 아, 돼지고기, 돼지고기. 같이 먹었어? 네, 어. 같이 <목소리> 먹었어. 아, 아 아니, 내가 뭐. 언제일어났는데이 형이 먹을 거 추천해달라고 그래. 안물국밥. 안물. 아, 그냥 그냥, 가 어떻게 얘기한 거야? 그냥. 안 물, <웃음> 도망 물아. <해. 웃음> 이게 이게 들어 알았어. 이게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리뭐 먹었어요? 나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웃음> 나 얼마 <울만> 하셨어? <웃음> 야, 아 이거 일찍 일어나고 근데 또 다시 잠들었어. 아, 아 맞아, 맞아. 최고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피곤해. 근데 네. 네. 먹는 것보다 더그들어말한 <웃음> 번도 하지 마. <목> <목소리> <목소리> 왜또 뭐야 이거야? 먹는 야 먹는 거 먹는 거보는자는게 최고래잖아 거 먹는 거 미안.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0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는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나 영복 밥 먹어 밥 먹고 와라 요 <웃음> 지금 당근한테 떴어 밥 먹으러 는데 이게 무슨 데로 나가 그래. 끝나고 끝나고 밥 먹을게요 맛있게 <웃음> 어, 그냥 우유 먹기야 비니 어깨 넓다 어, 우 느끼는 고마워요 지금 히히히아저벌컵업 중은 아니고요? 벌할컵중벌커컵 중은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좋네요, 어, 좋네요. 좋네. 소문으로는 철민이 지금 커팅 중이라고. 오, 커팅. 어. 네. 소문은 수민이고요. 근육 커팅. 네. 네. 소문이요. 소문은 소문이요. 아, 진짜 소문이구나. 네, 소문이요. 진짜 <웃음> 소문이. 오, 수이 너무 잘 생겼다고. 어, 어 와, 수이 안경 벗고 머리 진짜. 뚜도가 나오는데. 박수! 방금... 박수! 소리 소문을... 그래. <웃음> <웃음> 아님, 댓글 준 김승민 아 오늘 좀아 설레 아좀어 예, 네. 아, 아, 좀. 아, 아, 좀. 단체 꼼파채하자 네아 우리 아, 아, 아 라디오에서 벌칙을 했었거든 요아 알았어, 아, 알았어. 수만뭐 알려줘 뭐댕댕댕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하야야좀끼좀 <웃음> <웃음> <웃음> 아, 부려라. 이거 <웃음> 있잖아. <�andra> 이거 이거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읽어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 귀여워 아 안돼 안돼 귀여운 <웃음> 지성아 제대로 하자. <웃음> 이거요? 뭐 <웃음>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주제가 뭐니 얘들아? <웃음> 어, 주제는, 날씨가 주제는, 주제는 네. 날씨가 좋, 어, 날씨 날씨가 좋아서 더라 아, 그래 날씨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할까요? 날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날씨가 나, 마치 내옷같아왜 파래. 파래. 에워 아, <웃음> 딱잘 끊었어. 네, 대화의 주제가 어. 없어, 지금. 밖에 전동쳐 네. 우와. 와 밖에 눈 오고 있어요. 눈 와, 와. 네. 바, 밖에 눈 와요. 요즘에 등 입니다. 저희 왜 음. 왔냐면요. 음. 그냥 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주제요 없습니다 아얘들아 어깨도 피고 등도 피자 자세가 생명이야 피자 먹고 싶네 피자 먹을까? 피자? 예. 피자 먹을까? 아. 중국이니까 피자지 어, 피자. 치킨 피자 근데 제 자세가 최고이면요제 자세가 좋아야 돼요 <웃음> 네뭘뭘 뭘 해도 자세를 진짜 잘 고정시켜놓고 해야 그게 그게 그대로 고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몸이 이상한 폼으로 이게 안 무너뜨리는 거 같아서 그걸 계속 계속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기념 그리고 지금 다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이번에 주인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까지 빈아끼부려줘대기 아니 근데 며칠 전부터 계속 두! 절반 에동하는 맞아 계속 아 이래 이런고거 있다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내가 아직 그런걸 몰라 거이이 나도, 나도 할게 네. 안돼 너 그러지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 그, 그, 그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어, 지아, 지아, 지아, 지아, 지야어아 지아, 지아, 지아, 지어 지아, 지아, 지가 지아, 지아, 어, 아 지아, 지아, 지아, 지아, 지 어, 지아, 지어 지아, 지 어, 지아, 지아, 지아, 지아, 지 하나거 아, 이다어이 아, 좋 아, 이시 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어 아, 어 진짜. 어거 아, 이거. 아, 이 아, 어디 아, 슴거니 아, 아, 니 오늘. 오거 야. 얘들 아, 여기 아, 줘 근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저 누구가 도데기... <configeren> 도데기 그... 그 아, 좋아? 하기냐 대기 뭐왜그냐아니가오오오오오오오가오아오오오 아니야? 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가오오오오어오어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가오오오오어오오오니오오가가 아, 어. 코카야. 어. 코카야샨어어야코카 집에 들어갔네. 어디 갔냐, 코카. 코카 뭐야? 잠옷이 생기면. 잠옷이. 오, 뭐야, 잠옷 이 있어? 나 잠옷 없어. 안녕하세요. 야 커카 없냐? 코카 잠옷. 야 커카. 어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어 쉬고 싶다고. 오케이. <웃음> <웃음> 아, 아니이 형이 다리 사이에 껴놨어, 코카 <웃음> 아야 미안. 코카 뭐. 아, <웃음> 아 미안. 아 미안. 몰랐다. 야 근데. 현진이 도 나도, 나안 돼, 안 돼,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갔대 내 친구네 현진이 어, 뭐, 나구나야 그거 줘봐, 그 네. 여우 줘 아, 줘봐 도나 징어 도나가 나도, 나 승민아 나기자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준수하자 도나 어떻게 나도, 야 이거 옷 이렇게 입혀거 빨리 해 이거 옷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요? 장이 바뀌었구나? 아니요 잠옷 입혀줄게 옷만 쑥 빠졌어 아, 옛날 잠옷 너무 귀여운데? 아, 진짜 귀여워 잠은 야 뭐야? 나왜 잠옷 없어? 한 아, 팀이 없 어, 나도 잠옷 이혀죠형잘때안 입혀야 <웃음> 하나요 아, 그래서 잘가요? 뭐 잘때 모습이야? 나도 잠옷 어, 입혀줘 그러면안경 그럼, 그럼 이게 맞기는지 안경? <웃음> 어, 그럼 난옷 옷이... 나도 안 되는데? 귀여워 자연으로 돌아가는거야? <웃음> 자연으로 돌아가는거야? <웃음> 자연으로 다시 0 0 귀엽다 귀엽다 이이어어야야0귀엽엽0되멀멀서서보니소소지지다저저하하는야야0원소0 0소0원1이0 0 0원얘 말하는거죠? 아, 평균 20세 넘는 남성들이 인형놀이 하는 거 좋다 <웃음> <웃음> 오, 됐다 됐다 됐다 <웃음> 아뭐 하냐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머리가, 머리가 왜 터졌어 뭔데? 머리가 터졌어 <웃음> 회원님디래 <웃음> 회원님 내가 많이드아니 내가 마인드 이야 안경도 만들 내가 마 만들어주면 안 돼? 야머리 아파 내가 마인드 오케 <웃음> 오 야, 이거 머리가 커질 것 같은데 어떡하이 우리 애기들다보여 안녕. 왜? 그냥 가고 싶은 사람 갖고 있고 계속. 그래, 네, 나지갔다 그러니까. 아, 에어 나인 스 많이 도 해서 이렇게 하면 해야 <웃음> 되는 건가? 어, 귀 면단위가 뭐네? 단 뭐네? 귀면단위 뭐네? 귀면단 주인 잘못 만났어요. 뭐? 뭔 패션이야. 오. 안 되네. 제발 그냥 내비고 <웃음> <너>. 제발 내비도 <웃음> <너>. 이거 원래 <웃음> 어디야? 오늘의 주제는 까르는 일까요? 까르는? 유전자 변이형에 <변이용을> 대해 <얘기실래? 웃음> <웃음> 유전자. <웃음> 이렇게 인가원래 어, 만 뭐야? 알 있어? 맞는 어. 거 같은데. 네, 맞아요? 만능 거어때 어, 아, 봐봐. 아니거 보따리 거 아니에요, 그거. 잠깐만. 어, 좋은 생각 났어. 어때? 어, 괜찮은데. 알아. 봐나만 아, 아. 봐. 자윤. <웃음> <웃음> 와 아, 아. 야 그거다. 저분 리노 형을 <웃음> 멈춰주세요 <웃음> 이비 비비, 그냥 날 야, 장 내버려 둬야애들 자꾸 잠 내버려 둘러 놔달라잖아 아가 있어 네이야 그냥 타자리 다자리 제거 타자리네 리잔입니다 리잔 가관제 사이좋게 는네어가관제사이좋아 이제? 그런 인생이랑 사이좋잖아 라면과 음 응, 저녁에, 저녁에 뭐 먹니? 저녁에 뭐먹을래뭐 먹을래? 빵이나 먹어요. 소티? 소테? 가슴살? 소티? 고구마. 어, 어. 어. 나는 저녁에 뭐 먹지? 음, 나는 음. 나는 나나나나 나는 나는 저 삼계 <할게>. 삼계탕 <웃음> 삼계탕 어 삼계탕 삼계탕 아이 근데 나 휴대폰에서 한터 먹었는데 비자로 좀더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치킨 맛있더라고요 치킨 나는치다 치킨 치킨 왜 아까 먹었고 오 여기서 누가 한우 내가 사줄게 오오사오다오오오오저 내가 사줘야죠 아니야 어어가 사줘야 돼어 오케이 원페이 okay. 지금 yeah, you know? 고기 좀 사게 한우 한 사와 고마워 고자 시 곱창 어 곱창 소래는 음료수 마시는 사람 나아 실형 나 진짜로 아침에싸 마친 사람 못 들었어 나막 소래는 소래는 아침에 싸그 아침에 싸뭐 셀만 나 맞아 만나 삼만 아 그거 뭔지 알아. 고 <목>? 그거 약간 초록빛 나는거어그 어, 어, 이렇게 흰색이랑 그렇게 난 맥콜 캔캔셋 아, 있는 어, 거 초록빛 그래. 어, 그 나는 거예요? 맥콜, 맥콜, 맥콜, 맥콜. 어, 맥콜. 어, 맥콜. 나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소렌는 진짜. 요리 많이 먹어 실티는실논티맛실티는 뭐야? 실티실티그 맛있어, 훔쳐. 지않티 아, 침요아침티아에 아침에 써 아침에 써 아침에 요아침 아침에 물 마셔요 물물 마셔. 물이 제일 맛있긴 하물이 짱이지 커피지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음, 왔다 어 코코넛 버터 먹는 사람 어. 그거 옛날에 부티 빼려고 먹었다가 다시는안좋어 진짜 좋아요 코코넛 버터 맛있긴 해요 나 맛있어 그래, 맛있네 코코넛 물 되게 그 요거에 그그 그... 그... 아, 뭐라 해야지 근데 맛있는 건 맛있긴 해? 알몬드 우유 아몬드 맛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어아테요 그냥 그대로 맛있는. 게 진짜. 아 테스요. 아몬드 씨야. 아 테스요. 아몬드 씨야. 스테이가 우리랑도 놀아줘라는데. 네. 이 안녕. 즐거웠어요. 뭐인이하는거 아니었어? 그 대표적인 우리 투 p m 형대 비하인드에서 우리 나오는 거 같아요. 아, 아 어, 저 어, 저 저도 봤어요. 갔어요. 저희 그거 현장 갔었는네 현장 네. 갔었잖아요. 행님들. 차막 폭발하고 막 괜찮아요.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멋있어. 오, 짜이야헤오야이야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헤 그래 너무 좋아. 이번에 하이콘 한번 하 아, 맞아. 맞 아, 잠깐 중용이. 중용 지킨 봤이야 어, 야, 야, 야 장난 아니야. 야, <웃음> 진짜 <많이 웃음> 어 <봤어. 웃음> 너도 야. 너도 형하는 거야? 아, 그지 너무 올리는 거 같아. 아, 맛있어. 아, 그래서 어제 아, 그래도 오랜만에 우때이렇게 얘기가 좋구나. 저는 오 우리 얘기만 하고 있지만. <웃음> 그러면 스테인테물어보죠 어. 스테이는 저를 뭐 먹을 거지 네. 어... 전혀 스테이스테인뭐 먹을 거야뭐 드세요. 추천해달라 하겠지? 어, 청빈이, 청빈이 해야 해, 커버해달래. 어, 청빈이 커버해야 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 오늘 재밌다. <웃음> 어, 고맙다. 어, <웃음> 나못 따라가네. 해야 해야 해야 해미리야한야해커버해 <웃음> 나는 진갈비아안들리다 등갈비, 아아 등갈비면 삼겹살 찐따. 아, 근데 쪽갈비가 아 뭐야? 야 근데 진갈비? 나는 왜안 떠? 저거 들고 먹는 아. 쪽갈비. 아, 아 조그만 갈비. 쪽갈비 먹어봤는데. 그... 조그만 갈비. 쪽갈비 할 때. 한모먹어요 돼. 아. 갈비 쪽하고 먹는 갈비를 갈비. 해서. 아 이건 아닌데. <웃음> 아, 그 쪽갈비에서 쪽하는 거야? 맞아. 아, 이게 양념이 오었으니까 이게 쪽 이렇게. 힘때 그래서 그 족발 진짜 그래아 진짜? 우와 그냥 그뜯없먹잖아아그 쪽소리에 옳아? 아 금방 그냥 그냥 흔한 거 같은데 그냥 흔 거예요? 얼마 안 이겼지 떡국 창고도 벌었 근데 보다 스페어리비 더 맛있어 살 많잖아 스페어리비 뭐죠? 김치찌개 먹어도 아그 진짜 맛있어 야 치킨이 당긴다 아 맛있어 그럼나요리해 줘. 어? 제조사와. <목소리> 아, 저는 제조사가 좋 언제든 제조 를줄수 있어요. 만 사오세요. 마늘 깎게 또 아, 마늘 깎게, 마늘. 게 마늘도 사야 되 양파 잘아줄게 그냥 아, 야. 이거 떡볶이. 지하철 먹을 거야. 오, 맛있게드세요너 이만 먹냐? 지하다 아, 이어주야 먹을 지하철. 지하철. 자, 뭐 먹었어? 스테이크. 스테이크. 어, 스테이크. 어. 스테이크 섬. 파니오트라지? 파니오트라지? 파니오트그 빵빵? 빵빵빵 빵빵빵 아아 근맛있었 아, 몰라? 그냥 피티 쌤이 그거 추천해 주던데? 그거 맛있던데? 그 미트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 아 미트볼, 미트볼 그맛 미트볼 그, 미트볼에 그, 미트볼. 아, 요리도 이제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맞아 나 베이킹 포르게타 포르게타, 포르게타 보리터 맛있어서 그런데. 리터또이데어 포치터가. 그러겠다. 소스 진짜. 고사비트오피 아, 네. 나중에 고추장 발라서 해 보려고. 이장 고추장. 고추장 발라. 다음 다음 생각은 요리 있어. 파이. 요리. 어, 파이. 파이? 아, 파이나. 어? 파이. 미파이? 예. 네. 오. 오 좋아. 좋아. 그러면 나지 척수로 피파 브루기뇽. 오불기 o 불기 n 아그 you a 기 e n o 기 e a t i n 뇽 your o w 기 You're not looking young. You're not looking young. You're not looking young. You're 니까 키니까 재밌네요. 그러게요. 아니, 재밌네요. 재밌어. 오케이. 아니 우리 언제 가요? 네? 스테이 언제 봐요?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스테이는 <웃음> <세인은 웃음> 오늘 보고 있죠. 스테이 <웃음> 오늘 <웃음> 보이죠. <보고 있죠. 웃음> <웃음> <웃음> 저희는 글로써서 통하고 있습니다. 아, <웃음> 아, <웃음> 언제나 우리가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웃음> 아, 좀, 좀 웃겨. 아, 아, 아, 아, 오늘, 아 오늘 오늘, 음. 오늘 내가 다시 빼라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 다상 보고 있어 오케초 오케이, 은적이 어딨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너무 이이이 인생이 옆으로 가야. 아, 왜 앞으로 뭐 옆으로 가 그래? <웃음> 아니 내가 어이 없어 그래. 다쓴거 <웃음> 같아. 아문지알것 같은데. 나그 예은이 했리그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웃음> 그거봤 귀엽습니다. 고개 아, 도승이 펌을 <웃음> 그만 괴롭혀. 감정고다그 <웃음> 아, <웃음> <야, 웃음> 아. 있어. 여기 여기 맞아. 그래, 어, 저, 어 잠깐만 리비시할 말이 있대요 아, 아, 아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아 이거 끄고 오겠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그 영광이 자를 불러주지아았어 <웃음> 그래요 리 리비시 네. 오늘 는 막내하고 가야 할것 같다 하니까 그래서 네. 이만 스테이 보내고 봅시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리고 어차피 또 저희가 이렇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어, 단체로 이렇게 스테이 보고 싶을 때 제가 이렇게 찾아오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리빗 데려오지 않을게요 네저 친구 맨날 괴롭힘만 당하는 거 같아서 얘요? 네, 네, 네. 리빗이 어, 연락해시 얘가 하네. 더 괴롭혀서 <웃음> 아 그래? 리빗이랑 커피엠 둘은 사이 좋은 은가네 좋아요 <웃음> <웃음> 아니, 하지 마 애들 다 감정이 있어 자! 이러다가 둘이 더 싸우기 전에 <웃음> 자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래야 넌스테 우리 빠이빠이 안녕 리빗이 가서 끄고 와리비이 가서 끄고 와빠빨다 빠르다 야! 리비 서달리기를 못 구하려는 거야 리비이 자! 안녕 안녕